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300만원씩 쏜다는데 좀솔히하지 않으세요? 크리에이터랩 사업입니다 편집후에쭉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총 20명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원 받았으면은 5월 달부터 1 1월달까지총 7개월 동안 유튜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내 콘텐츠랑 콘텐츠를 통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영상 콘텐츠랑 그내 콘텐츠와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. 총 20개 팀을 뽑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팀도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도 지원이 가능해요. 지원 분야는 다 넣습니다. 스타일, 패션. 그 다음에 뷰티, 화장이요. 푸드, 먹방. 펫, 이거 애완동물. 그 다음에 치즈, 장난감 이런 거. 그 애기들이 콘텐츠 말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, 교육, 엔터테인먼트, 뭐 물카나 아니면 웃긴 거 있잖아요. 상황극 같은 거. 그 다음에 게임, 뮤직 등 이거 그래 좋은 거 같아요.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콘텐츠의 전이라는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어떤 매체에 되냐면은 뭐 유튜브, 네이버 TV, 인스타그램, 팟캐스트, 뭐 Vlive, v l 팝콘 TV, 팝콘 TV는 좀 아닌 거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 다음에 스플라디오 MCN 등. 네. 뭐, 저희는, 뭐, 유튜브죠 유튜브. 네. 근뭘 지원해주냐면은, 멘토링, 코칭해주는 거. 경력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, 튜브 유튜버 분들은 멘토링 받으시면은, 좀 됩니다. 그 다음에, 그,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할지 유튜브 광고 비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. 네. 이, 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가지고, 만약에 내가 낚시 유튜버다. 그러면은, 내, 채널, 채널을 브랜딩 해가지고 낚시 대나 아니면은 낚시할 때 쓰는 그 미끼, 지렁이를 파는 거예요. 내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할 수 수가 있는지. 그 다음에 돈도 지원해줘요. 이거 150만원씩 두번 지원해줍니다. 총 300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뽑힌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 지원해주고요. 그리고 잘한 사람들은 상수입니다. 총네 가지 파트에서 지원을 해줘요. 일단 첫 번째, 멘토링.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을 멘토링에, 멘토링을 지원을 해줘요. 네. 저는, 그, 유튜브 강사분들이 지원해주는,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, 강사분이 아니라, 스위치 유튜브 쪽 마케팅 분들, 약간 그, 엔 t n 쪽 경력 있는 분들이 지원해주시더라고요. 충분히 도움됩니다. 그 다음에, 맞춤형 피칭 교육. 이거 뭐 발표하고 나서 피치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. 대부분 유튜버분들이 말하기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? 그럴까요?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진 않아요. 네. 보통 은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죠. 대신, 그분들은, 그게 그분들에게 통계, 그분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, 이 스피치 능력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신대요. 그래서 뭐 피칭 교육해준다니까? 뭐 받으면 좋겠죠?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은 유튜버분들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준대요. 뭐 광고 지원해준다는 거죠. 그 다음에, 크라우드 펀딩이 뭘까요? 그 얼마 전에 그 여행 유튜버, 분 어, 어떤 여행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해외에 놀러가가지고 그 영상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싶으면은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시더라고요또 네. 어떤 분들은 뭐 티셔츠를 만들거나 네. 티셔츠를 공동 구매하거나 또 놀랐어요 그 일주일도 안되는데 티셔츠가 막4 5천만원어팔리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내 콘텐츠나 채널 기반해 가지고 뭔가 제품이나 아니 영상 콘텐츠를 크라우드 폰딩하고 싶을 때네 홍보를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근데 다섯셈밖에 지원 안해줘요 그리고 <웃음> 가장 중요한 거죠 제작활동비 네. 팀장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1차 때 150만원 그다음 평가받고 150만원 추가 총 3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콜라보 지원 뭐 기본적으로 또 뽑힌 사람 초수명 뽑거든요. 이 수명 간에 콜라보를 지원을 해줘요. 사실 근데 이거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. 네, 이제 그거 말고 요게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. 우수 콜라보 팀을 선정해서 유명 크리에이터와 콜라보 기회를 지원한대요. 아마 뭐 몇십만 짜리 유명 유튜버랑 합방을 하는 거겠죠. 이건 좀 도움 될것 같습니다. 네, 대신 콘텐츠 영상을 요거는 한달에 한 번씩은 제작을 해야 돼요. 뭐 당연한 얘기죠. 유튜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하나는 꼭 제작을 하시겠죠 뭐 당연한 얘기 네. 그리고 뭐 교육시켜주고 공간대리해주고 아마 촬영공간도 대여해줄것 같아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네뭐 콜라보 지원해 준다는 거 그리고 결과물 홍보 지원해 준다는 거또 중요한 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1년도 그 그러니까 내년 사업발전소 및스타트업 뭐 리그 지원할 때각점을는데요 요거 그러니까 되면은 요거 하나에서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까지 것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지원하셔야 돼요 이번 달 말, 화요일, 오후 6시까지가 아니에요 오후 2시까지 지원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통 이 2시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일 접수하는 창 자체가 가체, 닫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넉넉달 말가지고 하루 전에 그러니까 3월 30일에 지원하시는게 낫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원할 때뭐 서류 보내는게 아니라 온라인 지원이에요 회원가입하고 온라인 접수하셔야 됩니다 미리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두시는게 낫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참가서류랑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그리고 중요한게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런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어떤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들 자유 양식이네요 네 그리고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그결과 발표까지 4월달 안에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거 평가 기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대형 유튜버한테 그렇게 딱히 유리한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형 유튜버라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각기 10만 넘어가는 유튜버들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요 지원 목적의 적합성 아무래도 초기 컨텐츠 기반 사업자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지원해주려는 사업이니까 이미 성장한 채널들은 합격이 잘 안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2017년도인가 그 유튜버 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막 5만원, 명, 10만원, 명, 20만원짜리 대형 유튜버들을 뽑아준 적이 있어요 이런 비싼 사업에서요 그론 그렇게 하면 은 사업결과라고 발표를 하긴 되게 편해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채널을 키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사업 목적은 딱히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얼마에도 몇번깠던 걸로 기억해요. 네, 평가목 항 살펴보겠습니다. 사업 위에도 지역 목적의 적합성 이지하 이런 기회를 꼭 받아야 되는지 이 기회 이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뭐이 이유 같은 거. 아마, 차별화, 차별화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초기 유튜버 분들이 지금 지원받고 좀편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추진 계획이 적당한지, 뭐 언제, 언제 영상 찍겠다, 언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,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물건을 뭐 안만들는 괜찮아요. 그런 물건을 만드는 업체랑 콜라보 해가지고, 내 채널 브랜드, 내 콘텐츠 브랜드를 가지고, 그쪽에서 생산하는 을 거예요. 수익은 나눠갖고, 네. 그 다음, 프로젝트 계획의 우주성 차별성. 남들이랑 뭐가같린지 그리고 이게 될 만한 아이템인지 그 다음에 완성 가능성 이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에 유튜브 채널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그래요. 그거 뽑아주겠어요? 저는 안 뽑아주죠 그 다음에 그 사업화 가능성 그냥 유튜브 채널 키운 데가 아니라 이걸 키워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건지 네.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차분하게 정리해가지고 찍어드릴게요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단 확인하는대로 영상 올려드립니다